좋아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제가 술 마시는 걸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낯스리었어요 저는 술이 먹고 싶어서 친구랑 수업이 끝날 때마다 겁지고 술을 먹기 시작했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은 대략 7시 반. 지금은 5시 서둘러야 돼요. 한 시간 안에 후딱 마시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을 샤워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 걸리지 않을 거란 계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친구란 소주 6병에 맥주 3병을 마신 뒤 지하철 타고 시계를 보니 6시 반 예상보다 30분을 초과하고 있는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엄마랑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빠가 집에 오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완전 치해있는 상태였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씻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으시던 아빠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고 화장실을 들어갔죠 샤워하고 나가면 내가 술먹은 거 아빠는 모르겠지 왜 <웃음> 이렇게 완전 움직여 이루어진 건가요? <웃음> 하지만 샤워하고 나가자마자 뭐? 술먹은 걸잊켜버렸어요 이런 정신나간 계집애가 신발도 안 벗고 코트를 입고 그대로 샤워라고 나왔네? 어? 이런 정신 나간 이 집애가 곧혀 리고 샤워를 해. 아빠한테 등짝 참았고 저는 낮 술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술을 먹고 아빠가 주무실 시간에 집에 들어갑니다. <웃음>